크립타트닷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스테이킹을 200원대부터 했죠 그 카드 발급 때문에 200원, 200원대 이때 200만원어치를 스테이킹을 했습니다 만개가...맞나요? 만개... 만개를 스테이킹해야지 카드 발급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200만원어치를 스테이킹을 하고 카드 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국내에서 갑자기 카드 발급이 아혔죠 어쩔 수 없이 존버를 타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, 근데 어, 무려 가격이 3분의 1 토막 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원금이 어, 거의 한 60만원 70만원 선까지 왔다가 지금은 화, 그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, 최근에 이제 그 차트 분석을 했었던 때가 이제 60원 정도였는데 60원에서 120원까지 두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살짝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? 그래서 크립터닷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, 이렇게 그 스테이킹 이자율에 대한 그 제도가 바뀌면서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어 아무래도 조금 안정세를 찾아 나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어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음 여기에서 수렴을 그리고 있습니다. 네, 수렴을 그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곧 네, 수렴의 방향이 크립터닷컴의 미래를 보여줄 거다. 어 지금 당장으로서는 크래서닷컴한 100원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수렴 채널 안에서 진자 운동 하는 거니까 그렇죠? 그러다가 결국 90원 정도에서 수렴 끝 지점이 지금은 맞물려 있는데 거의 대칭형입니다 대칭형이기 때문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뭐뭐 뭐 어디 들어가든 이상하지 않은 그림 근데 어 <웃음> 위로 가야죠 네, 왜냐면 제 200만원이 지금 저기 묶여 있기 때문에 네,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하향하고 있는 채널에서 돌파, 리테스트, 수렴, 그 다음에 방향이 곧 정해질 것 같은데 만약에 100원에서 다시 좌항받고 90원 정도에서 수렴 끝지점 갔다가 위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이제 120원 정도는 다시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, 120원 정도까지 갈수 있을 것 같고 밑으로 가는 경우에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크립토트 c 가격 차트 분석 한번 해봤고요